아이고 저렇게 오빠 방에 들어가고 싶어 갖고 저렇게 있는 거야? 안찾아 п о р я 다 so <laughs> <laughs> 불릴라